안녕하세요 초보왕이에요 매일 저녁 6시에는 초보왕이 여러분들의 골프를 책임지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많은 일에게 초보왕 정말 체계적이다라고 자랑도 많이 해주시고요 저희 학교의 멤버십 프로그램에 들어오시면 굉장히 깊이 있는 내용을 배우실 수 있습니다 아래 설명란에 가입 방법이 다 있습니다 자 오늘 어떤 내용이에요 지난 시간에 우리 지금 오른손 스윙 배우고 있어요 이번 주엔 오른손 스윙 배우고 있는데 그 마지막 시간이에요 오른손 스윙의 마지막인데. 저혀 때려 접어 펴는지 할수 있죠 나한테 맞는 거 찾았죠 그리고 스몰 미들 빅스윙도 다 해봤죠 그런데 준원 씨가 늦어지고 오른쪽에서 두래 근데 굉장히 신기한 일이 벌어졌죠 되게 때리기 힘들었는데 공이 오른쪽으로 쭉 가다 들어왔어요 근데 그 위치는 하나의 테스트 일 뿐이에요 여러분의 볼의 위치를 찾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나한테 맞는 볼 위치 찾기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목소리> 네, 어, 이제는 뭐, 오른손 스윙을 정리할 때가 됐죠. 그래서, 공 가운데다 돌아. 그리고, 옆에 착 측면 봐라. 젖혀. 때려 해라. 그리고, 또, 접어. 펴. 이렇게 하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제 이 스윙이 되면, 그 스윙 크기에 따라서 내 어깨가 얼만큼이 들어가야 되는지도 이제 우리가 찾기로 했죠. 그래서 90도 보다 덜 들어가면 스몰, 90도 들어간비들 그리고 더 들어가면 빅이라고 했는데 초보 왕은 우리 초보 골퍼분들에게는 어 빅스윙은 추천하지 않는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중간에다 두고 미들스윙만 한다 하더라도 봤더니 딱 해서 했더니 오 이거 완전히 왼쪽으로 가요. 막 이런 게 나왔잖아요. 그래서 아 공을 그 위치는 여러분에게 맞지 않는 거니까 공 위치를 다 오른쪽에 다 두고 쳐볼게요. 그래서 지화시간 이걸 어떻게 쳐요? 라고 해서 딱 쳤는데 우와 나가다 확 들어와 어마어마한 거죠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초보왕은 굉장히 좀 공을 감는 걸 잘하니까 이렇게 들어오지만 이렇게 안 들어오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그래서 오른쪽에서 놓고 자 이번에는 공을 한 개를 약간만 가운데까지는 아니에요 가운데가 제일 맥스니까 놓는 거예요 그 놓고 또봐 이렇게 한 상태에서 이때 페이스는 타겟에 맞추지 말고 그냥 내 왼쪽 절대 왼쪽 허벅지 법칙 되 있는 대로 놔두시고요. 그 다음 저쳐 때려 해요. 그랬더니 싹 들어와요. 오! 좋아! 근데 저는 사실은 어... 스윙 자체가 낫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돌진 않는데 여러분께 보여드리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또 저쳐 때려 했더니 오른쪽으로 가다가 싹 돌아 들어와요. 오! 괜찮다. 그랬더니 이 페어웨이를 전체를 다쓸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또 놓고 저쳐 때려 촥 했더니 싹 들어와요. 그리고 저쳐 때려 뭐이 정도 딱 하는 거죠. 이런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음 그리고 나서 이제 뭐 미들 스윙 그렇게 되면 어떤 식의 이제 피니쉬가 되냐면 여기에서 저쳐 때려 이런 식으로 딱 멈춰 있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그 오른손 스윙은 여러분께 이제 그 사실은 뭐 이런 때리는 공 옮겨가면서 나한테 맞는 이제 위치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이제 가운데까지 오게 되는 건데.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스윙을 했을 때, 스윙을 했을 때 내가, 어, 억지로, 오른손 스윙은 내가 전부 쓸 수가 없어요. 오른손 탁 때리잖아요. 근데, 치고 이렇게 막, 피니쉬를 억지로 하면 이건 가짜 스윙이에요. 그래서, 오른손 스윙을 할 때는, 치고 멈춰지는 곳이 내가 멈추는 피니쉬 구간이 돼요. 그래서 어찌 보면, 굉장히 컴팩트한 모양의 피니쉬를 만들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멈추게 되거든요. 근데 오, 어, 피니시는 여기까지 오는 거 아니에요? 이제 이런 제이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니요. 오른손 스윙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공의 위치를 오른쪽에서부터 점점점점 가지고 오는데 여기서 공식을 하나 알려드리면 너무 재밌는 게 공이 오른발 쪽에 있으면 출발이 공이 오른쪽으로 되고요. 왼발에 있으면 공이 왼쪽으로 출발을 하게 돼요. 정상적으로 이 사이드에서 치게 되면. 아셨죠? 그러니까 내 공이 너무나 왼쪽으로 많이 돈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가운데 기준에서 공을 더 오른쪽에 놓으시면 되고 그러니까 이 고정관념에서 탈피해야 됩니다. 그리고 너무 오른쪽으로 날아간다는 분들은 공을 왼쪽으로 점점 옮기게 되면 이 가운데로 몰아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생겨요. 그게 오른손 스윙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이번 주에는 이제 오른손 스윙만 배우게 되고 다음 시간은 이제 왼손 스윙을 배우게 되는데 그다음에 또 몸통 스윙도 있거든요. 근데 그것까지는 초보왕 시리즈에서는 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드라이버가 마무리가 되면 어 이제 페어웨이 우드도 가갈 길이 너무 많잖아요. 지금 오프로치까지 갈 길이 너무 많아요. 쭉갈 거니까 여러분들 이번 주에는 이 오른손 스윙, 정말 직관적으로 때릴 수 있는 이 스윙에 대해서 연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이병용 골프학교 OK 스윙 골프 아카데미 초보왕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